마무리 1점 늘 누르겠습니다. 아 이제 예, 끝났네요. 잠시 후에 보시죠. 네. 열심히 아 열심히겠습니다. 열심히 네. 열심히 네? 열심히겠습니다. 야. 야 이거. 또진것 같은데요? 진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볼 그, 아, 때는 아 제가 이겼네요 아, 제가 이겼어요 아 제가 이겼어요 하양공 예. 1번 자노랑공 6번 빨강공 8번 다이 아... 떠시면 안 됩니다 아, 야. 아 지금 지금 아, 아, 이. 넘쳤어 아내 어... 아... 팔이 아닌데 지금 이걸 일명 빵꾸라 그러잖아요 <웃음> 세상에 없는 빵꾸는 없어요 안 맞아서 그러지 없는 빵꾸는 없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잘봐요 이렇게 좀 두고 와 아, 오늘 많은 걸 배워가시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해커님이 캡틴 한번 이기셨잖아요 저도 아까 해커님을 이겼으니까 음. 제가 <웃음> 그 놈을 뭐 이긴 건가? 좋은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얘기하는데 이렇게 떠들게 이기해요? 잠수을 제대로 장고한거같구요 바로! 아이공잘 치시는 거 같아 세상에 없는 토벤크는 없어요. 아. 스트로크 자체가 이거는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죠. 오... 와. 아... 아... 아... <웃음> <웃음> 됐지? 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가자. 됐지? 아... 지 아... 아... 됐 아... 아... 아... 아... 아... 좋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부담스러웠대? 짧아? 뭐? 야? 언니? 안 짧아요, 언니. 어, 깜짝이야. 어머. 오! 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언니 별명이 차익룡이라고 <웃음> 포지션이 별로 안 좋네요. 와, 나이스인데? 와, 나이스인데? 우와. <웃음> <나이스데>? 우와, <웃음> <나이스데>? 우와. <웃음> 이런 얇게 치는 거는 눈 감고 쳐도 되는 건데, 오늘은 뜰게요. <웃음> 오늘은 뜰기예요. 수가 <웃음> <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웃음> 아. 자, 2 점짜리가 왔네요. 아. 자. 오, 어? 어머, 꼬요 <웃음> <고향이에요. 웃음> 아, 제가 보는데 네. 세리모니는 <웃음> 그쪽이 하시네요 <웃음> 우와 키스! 좋다 좋다 와 맞았네 와, 다. 맞았던 다. 거네 와, 근데 어떻게 공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시지? 우와. 우와. 도와줘 농사꾼처럼 <웃음> 아. <이렇게 유동석구처럼> 그냥 <웃음> 올렸으면 되는데 삽질이 중요한 겁니다 <웃음> 점점 병맛으로 돼가 <웃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고급 언어가 있어 업샷이라고 <웃음> 아. <웃음> 아하! 봤죠, 지금. 어? 이렇게. 오, 어, 짧은가? 오히려? 오히려 남아? 오히려 남아! 와, 이게 남아! <웃음> 와! 봐봐. 이렇게 쳤잖아요이거도 삽질한다고 돌리면 되는 거야. 네, 그럼요. <웃음> 와, 맞았다. 마이클로나. 와... 와, 됐다. 그렇지, 바로. 벌써 나머지? 제발, 제발. 읏. 두꺼웠어? 얍! 아, 기 막고 치겠습니다. <웃음> 와, 사이도? 어. 오, 바로. 와. 잘 쳤다. 잘 쳤다. 됐어, 했니 믹. 오, 우 <웃음> 아. 잘했어. 와. 이거 원백 나오나? 세상에 없는 뱅크도 없어요. <웃음> 와우. 아, 어, 쿠시쿠시 <구샤>, <웃음> 어, 어, 수 가자. 어, 고가? 어, 어. 어, 어. 어, 어. 밀리게 치는 거예요? 아. 와. 아. 왜요, 왜요, 왜요? 아. 왜요, 왜요? 아, 여기서 타닥. 어우, 아. 진짜 아. 어, 반칙이야. 어. 어. 오. 아. 네. 제발. 제발. 쫄았어요 b 아 진짜 진짜 돌았어. 와, 끌어치기. 와! 아다빨우 와! 아, 제발, 키스! 잘 봐요! 아, 네. <웃음> 잘 봐요! 아, 아, 너무 있다. 얇게 쳤다. 자, 보험샷이었네, 보험샷. <웃음> 넣어치기. 아, 이게 돼요? 아니, 그럼요. 없는 원뱅크는 없다니까요? 없는 빵꾸는 없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와! 삽질을 너무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원백은 없다? 아, 뭐, 이거 백없도다 <웃음> <웃음> 아우 전... 안 돼요... 아 이렇게... 어? 키스가? 아... 없어요... 아 키스가 없어요... <놀람> 콩콩이... <웃음> <웃음> 아 최고 거운판이었습니다 자... 아우, 잘했습니다... 근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운 좋게 이대로 이겼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 이 영상이나 아니면 오늘 했던 거를 푸드롱 형님한테 좀 전해주시고. <웃음>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음, 거예요. 네번네 번. <웃음> 감히 저희가 혼날 것 같아서. <웃음> 그러니까 오늘 그럼 저희가 졌으니까 약속대로 열심히 알바를 하고. 네. 습니다아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이목포와그 물수건의 조합. 추억이 적게 만들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몇 게임 치셨어요? 한게임한 게임이요? 15만 원. 네? <웃음> 15만 원. <웃음> 사장님이 요 <웃음> <웃음>